반갑습니다. 단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어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밀어치기 하는 방법과 음, 밀어치기 할 때의 수트크법이죠 그리고 예술구 형태의 그런 배치들까지 어떻게 되는지 어,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예술구 장면은 나중에 시타 화면에서 제가 상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밀어 치기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. 미는 거죠. 잘 미시면 됩니다. 타격을 주시고 치셔도 되고 타격이 없이 스피드만 올려서 치셔도 무방합니다. 하지만 두께, 당점, 그리고 밀었을 때 마지막 피니시 동작, 딱 멈춤 동작이죠. 그 동작만 대풀이해서 연습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파워는 실지 마시고요. 스피드, 타격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. 자 그러면 나중에 시타 화면에 영상 저 뒤편에 시타 화면에 예술구 형태의 배치들 상세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. 자 상단 밀어치기입니다. 상단 밀어치기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상단 당점을 주시는 거죠. 중상단이 아니고 상단 당점입니다. 그리고 Q는 대도록이면 일자가 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뒤에 Q를 약간 들고 칠 때도 있긴 하지만 요때는 회전량을 급변하게 많이 줄 때만 상 뒤에 Q를 이렇게 드는 거죠. 이렇게 들면 어, 그 예술구 형식으로 갈 때, 음, 쿠션, 장쿠션이면, 장쿠션에 두번 이상 바운딩을 시킬 때, 뒤에 그립 부분이죠. 요거를 살짝 들고 칩니다. 자, 그리고, 이런 배치가 왔을 때는, 뒤에 큐를 안 드셔도 됩니다. 되도록이면 일자로 만들어주시고, 팔로우는 충분히 나가게, 쭉 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타격이 들어가도 제 공이 밀리긴 하지만 공이 빨리 죽겠죠. 타격이 없이 그냥 큐만 쭉,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. 곱게.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동작 멈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딱 멈춰주시면 제 공은 그대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. 자, 요 배치를 놔두고 설명을 하면, 자, 8분의 8 두께를 치면 일자로 가겠죠. 일자로 가지만, 회전 중 방향으로 조금 꺾여서 가게 돼 있습니다. 각도는 대략 5도 안쪽이죠. 8분의 8 두께를 치면. 자, 이때에 수구가 이렇게 가겠죠. 이렇게 간 다음, 요 정도 배치는 회전이 타면 90도로 이렇게 꺾입니다. 이렇게 칠때니까 이게 90도 정도 되죠. 여기서도 대략 90도 정도로 오게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제공이 스피드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90도보다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. 100도, 110도 정도까지 움직입니다. 여기에서도 대략 90도 정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뭐이 배치는 무난하게 8분의 8 두께로 득점이 가능한 배치가 되는 거죠. 자 일단은 이걸 먼저 시타를 해볼게요. 자 8분의 8 두께 상당 당점을 주시고 어 팁은 대략 1팁이나 2팁 정도 주시고요. 뭐 시간 시계상으로 하면은 11시 정도 당점이 되겠네요. 주시고 그대로 밀어 주십니다. 스피드는 2.5에서 3대 1 정도. 자,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. 밀어 주시기만 합니다. 하면 됩니다. 쭉 음, 타격을 줘도 가긴 가지만. 타격이 없이 스피드만 가지고 전진 운동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. 자, 두께별. 8분의 8 두께는, 음, 거의 일자로 가고요. 8분의 7 두께는, 뭐, 이쪽으로 간다고 치면, 왼쪽으로 간다고 치면, 8분의 7 두께는 대략 10도 정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. 8분의 6 두께는 한 20도 정도 꺾이겠죠? 8분의 5 두께는 대략 30도 8분의 4 두께, 반 두께죠? 반 두께는 대략 40도 정도 꺾인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 배치를 이렇게 나누면 요 정도가 40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반 두께.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밀려서 이렇게 들어가죠. 첫 출발은 45도 정도로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휘어서 40도로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휘어서 들어가니까요. 자 두께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8분의 8 두께는 0도 8분의 7 두께는 대략 10도 8분의 6 두께는 대략 20도 8분의 5 두께는 대략 30도 8분의 4 두께는 반 두께죠 대략 40도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럼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타 해볼게요 자요번에는요런 배치를 세어봤습니다. 마땅히 칠만한 공이 없죠. 뭐 밀어치기를 하면 득점 확률이 아주 높은 공이죠. 자 일자로 가서 20 포인트, 20 포인트 코너 득점이 되겠죠. 자 스트로 쭉 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타격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쭉 밀고 나서 피니시 동작을 가만히 있는 걸. 하셔야 됩니다. 쭉딱 가만히 멈추는 동작. 그리고 상단 당점 정확하게 찔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당점은 음, 대략 10시 반 정도 당점이 되겠네요. 상단, 스피드는 거리가 멀어도 3내리면 충분합니다. 자시탈 해볼게요.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. 자요번에는 8분의 7두께입니다. 자 제공이 어떻게 곡선을 그리면서 가는지 한번 어, 보시기 바랍니다. 당점은 상단 두시 당점입니다. 자,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득점이 되게 되었습니다. 어, 자, 그러면 제 공이 어떻게 휘는 것까지는, 음, 염습량에 따라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? 처음에는, 어, 음,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쭉 밀고 피니시 동작, 까지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렇게 하면 제공은 휘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8분의 5두께입니다. 자,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. 약간 곡구를 살짝 그리면서 들어가죠. 자, 그러면, 음, 요번에는 투 바운딩, 뭐, 예술구라고 그러죠. 자,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본격적으로 밀어 치기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일족구와 수구가 일자선상에 있을 때, 자, 일족구는 장쿠션 1포인트에 있고, 이 조건은 장쿠시 니 포인트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. 자, 이럴 때는 기준을 잡을 때 반두께를 기준을 잡습니다. 왜냐하면 일자선상에 있을 때는 반두께보다 두꺼우면 키스가 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. 자, 반두께로 설정을 했을 때 수구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거죠. 여기에서 원 바운딩 투 바운딩, 투 쿠션을 맞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죠. 쓰리쿠 맞고 득점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까지는 상단 회전이 안 타겠죠. 근데 여기서 맞고 이렇게 올 때에 상단 회전이 걸리는 겁니다. 그래서 강한 타격을 주시는 거는 비추천입니다. 그냥 쭉 큐를 음, 거리가 가까우니까 2렐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. 상단 당점을 쭉 밀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치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연습을 쭉쭉 쭉 이것만 계속 연습을 하시면 언젠가는 휘게 되어있습니다. 자, 시작해볼게요. 상단 음, 대략 당점은 제가 봤을 때 11시 정도 당점이 되겠네요. 반 두께. 자, 시탈해 볼게요. 자,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. 피니시 동작. 쭉 넣어서 멈춤. 잊지 마시고요. 상단을 정확하게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, 쭉 나가서 딱 멈춤 동작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연습하기에 자, 다른 배추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이번에는 이 족구가 밑에 안 내려와 있고, 요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당점을 약간만 내려 주시면 됩니다. 자, 좀 전에 상당 당점을 줬는데 요번에는 중상단 당점을 주시면 되겠죠. 반 두께 2.5 레일에서 3 레일 정도의 스피드 당점은 어, 10시 반 당점. 그리고 중요한 게쭉 밀어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. 타격이 없이 쭉 밀어주. 요 타격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가까운 거리니까요.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동작 멈춤까지 해주시면. 딱 좋습니다. 자 시타해 볼게요.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방법을 토대로 조금 화려한 예술구 쪽으로. 한번 시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이런 배치를 세어봤습니다. 자, 수구가 일자선상이아니고 약간 옮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급격하게 상단 회전이 먹고 갈 때는 두꺼운 두께를 맞고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약간 옮겨놓은 이유는 키스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옮겨놓은 거고요. 이 배치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DQ를 살짝 들고 치는 겁니다. 어, 말 그대로 예술구죠? 자, DQ를 들고 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브릿지는 견고하게 잡습니다. 자, 두께는 대략 8분의 7 두께 정도 잡으시고요. 당점은 10시에서 10시 반,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스피드는 3레일, 쭉 밀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스피드는 3레일 쭉 밀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되죠 밀어 치기는 음, 브릿지를 견고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꽉 잡는다기 보다는 안 흔들리게 고정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죠. 고정을 시키시고 그대로 쭉한 번에 스피드를 촥 올려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동작 끝매점 딱 멈춰주시면 제공은 정확한 당점에 의해서 휘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, 음, 스트로크는, 음, 뭐, 요 정도 외에는 별 다른 스트록이 없습니다. 자, 밀어치기.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뭐, 밀어치기라기보다는 예술구에 가깝죠? 투 바운딩, 아니면 스리 바운딩, 아니면 급격하게 휘는 음, 그런 예술구들. 자,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시타화면으로 가시죠.